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그럼 <웃음> 일단 첼시 한번 보자. 첼시 어차피 간다면은 스트라이커랑은 이미 다돼 있으니까 루카쿠는 힘들고 루카쿠보다는 차라리 크레스포나 드롭바가 차라리 나아요. 진짜로 5,000억, 5,500억이라 하셨죠. 5,500원이면 드롭바 도돼 솔직히 드롭바 한 3카 만약에 쓰시고 싶으신 선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드롭바도 되고 크레스포도 가능해 셉첸도 가능하고 그러면 차라리 셉첸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오른카면은 오른카면 셉첸 이걸로 딱 하고 이게 또 침투 원툴이잖아 셉첸이 일단은 셉첸 캡으로다가 오카 박아버리고 그냥 아파이어백으로 변환도 한다고? 아 근데 상관없어요. 파이0 백까지 가시면 상관없어 굴리트 박아버리고 그냥 여기에다가 5,500이라서 굴리트 한 원래 위에 애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박아야 되거든 오5카로 간다면 일단 천까지 쓰는건 좀겨우가고 일단 한번 mc로 mc로 일단 좀 놔둬놓자 mc로 일단 놔둬보고 나중에 바꾸놓으면 좋다고 그 다음에 lam이랑 ram 살라 있으면 살라 쏘도 괜찮은데 교육구은 나쁘진 않은데 오카를 아마 사용 못하실걸요? 굴리트 같은 경우는 아자르랑 살라 나쁘지 않은데 살라도 솔직히 속력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약발이 좀 문제긴 한데 약발 솔직히 그런건 상관없죠 살라가 또 침투에 대해서는 너무 원툴이라가지고 아 근데 진짜 살라는 침투 되게 좋아요 진심으로 제 팀을 맞춰봤는데 아 약발 좋 줘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조콜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조콜 조콜 95억짜리 700 어우 야 양발이네 아싸에다가 조콜이랑 그러면 아까 에투 애투 있던데 에투랑 한번 비교 좀 해보자 에투가에투가 아니야 애토인가? 싸미레토. 둘다 오카로 원하신다 하셨으니까 약발 생각 안 하시면은 어, 이거. 크로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윙쪽에서의 부분은 솔직히 조코리가 되게 좋긴 한데 근데 꼴결이랑 어느정도 침투 부분에 있어서는 에토가 좀더 좋긴 하거든요 꼴결이랑 또 침투랑 이런것들 다 보고 하면은 몸싸움에다가 이런쪽에다가 딱 봤었을때는 에토 나쁘지 않긴 한데 침투만 봤었을때는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난 진짜 살라가 되게 좀 아깝긴 한데 그냥 조콜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조콜같은 경우 는 크로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가지고 조콜이랑 아자르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자르랑 조콜 어차피 둘다 양발 제비고 이런 느낌 괜찮을라나? 졸라를 쓰는 추세라고요 요즘 그나마 싼게 900억인데 가격대가 너무 비싸 조콜이랑 아자르랑 아니면 더브 라이너를 위로 올려도 되는데 덕배를 공미에 들고 굴리트를 수미에 둘지 아니면 덕배를 쓰지 말고 굴리트를 그냥 공미에 둘지 팀맞추는게 어렵다 아 나도 저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다 어 덕배를 공미해두고 굴리트를 수미 느낌보다는 굴리트는 아무 때나 가 상관이 없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굴리, 굴리트 같은 경우는 수미에두기보다는차리공미에두고 더브라이너를 살짝 윙으로 올려주는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얘는 근데 오카가 더브라이너는 오카가 힘들긴 한가? 더브라이너 한번 보자 오카팀을 달라맞추고 싶다 하셨으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덕배를 윙으로 올려도 될것 같긴 한데요, 차라리. 차리 덕배 윙, 그 다음에 이제, 조콜이나 아자르 중에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또 윙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살짝 그런 느낌으로 봐도 돼요. 저 여태까지 케빈 덕배 윙으로 쓰는 사람도 많이 봤긴 했어요. 껴애 같은 경우도, 속력은 솔직히 윙어 치고는 느리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공미로 써도 되잖아 덕배 가능하면 은 21토티 쪽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토치보다는 속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얘가 좀 나아가지고 미니움으로 따진다면 21토티가 좀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가격이 근데 요걸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네 진짜 그치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좀만 보자 이것 말고도 좀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브 라이너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21토티 오카 바가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1AM에 조콜 넣어 되겠다 아콜아이 콜이 너무 많아 조콜 넣고 셉첸 이렇게 넣어버리고 원래 크레스포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저거는 생각을 해보죠 음. 그 다음에 LDM, LDM에 솔직하게 램파도 없는 첼시는 생각하기가 좀 그래 솔직히 따져보면 아 근데 이것보다는 발락이 좀 낫겠다 수비적인 부분이나 육각형적인 부분은 발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시암 아 근데 진짜 돈이 많으니까 확실히 좋다 와. 허, 씨. 발락애시앙으로 갈까요? 어, 발락애시앙이 좋을 것 같은데. BTV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급여랑 돈을 확인했었을 때, 일단 한번 넣어보죠. 어, BTV. 그게 벌써 4,500억이라가지고, 얘를 그럼 넣어버리고, 애시앙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넣어보자 애시앙 넣어보고 여기 이제 리디가 무조건 넣고 아일단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치아구 실바 태아고실바를 어느정도 급여에 따라서 맞추는게 좀 좋을것같아서 이걸 급여를 차라리 좀 낮게 해서 팔카를 쓸수 없구나 가격대가 너무 비싸네 오카 약간 이런느낌으로 쓰고 태아고실바 21챔? 어 나쁘지 않네요 21챔으로 이렇게 쓰고 얼비, 엘비가 얘네가 좀 바나놀트 가 되겠는데? 토모리야 잠시만요. 일단 이거 바나놀트 좀놓고 바나놀트로 넣어버리고 여기에다 급여 얼비를 딱1 0자리 토모리아 급여가 제일 비싼게 이거니까 요거랑 티실 제일 급성비로 가능한게 19챔 와 뭐야 속력 왜이렇게 빨라? 아 근데 속력이는 빠른데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센터백으로서 속력이가 너무 빨라서, 솔직히, 저 정도면은, 급성비로 따지면은, 솔직히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조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속력은 빠른데,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아, 애가. 그럼 일단, 잠깐만요. 토모리를 19챔으로, 요거, 요거 말씀하시나? 일단,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남은 게 지금 한16종도 되잖아, 급여가. 리스트 임스 넣어주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아, 14, 14 정도까지만 해서 좀 어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좀 한다는 느낌인가 봐. 화더라도 팔카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버트란 데는 안 되고. 그니까 후한 카드라도어 갑시다 차라리 급여 10이고 스택도 그렇고 아니 카드라도 라이브 어디있냐 나 여기 놔둬놓고 요걸로 다 라이브 해서 딱 남잖아 남고 거기다 리디버를 아까 22 토티 올려주면 딱 급여 210으로 딱 맞죠. 라이브 토티 가지고 파카요를 그럼 여기 써주고 그냥 급여 15로 딱되고그딱6075팀딱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리버풀 올카라고 올금카 와 부럽다. 이제 덕배랑 여기 이제 딱 써주고 세첸이랑아 근데 세첸 캡이 나을까요? 아니면 차리가 크레스포 아이콘이 나을까? 헤더적인 부분에서는 크레스포가 좀더 낫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침투적인 부분에서는 셉첸을 이길 수가 없긴 하거든요 솔직히 따져봤었을 때또 이제 발락이랑 에시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CDM으로 이렇게 잘 있고 일단은 요렇게 해서 스샷 하시면 되겠다 그냥 어. 크포도 크폰데 그냥 셉체니가 딱 이렇게 돼서 팀 되게 그냥 이쁘게 잘냈네요 어 솔직히 여기에서 뭐더까 내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바난홀트나 이제 애들로 급여 다 났고 뭐야 그 쿼드라도랑 이제 리디거랑 토모리 이렇게 해서 토모리 어느정도 속력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빠르고 좋긴 한데 그냥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애가 그러니까 좀 그뭐라될까 티아구, 티아구 실바보다는 살짝 좀 멍청한 부분이 있을것 같긴해요 토머리 저가 안써봤긴 했는데 속력이가 너무 빨라서 그걸 좀 감아낼수도 있고 음, 그래서 딱 6천억으로다가 팀 맞춰봤는데 일단 되게 이쁘네요 나중에 팀 맞추시면은 한번 와줄수 있나요? 솔직히 한번 이거 팀체감 해보고싶다 어, 제가 이렇게 짜드리면은 또 이제 팀체감도 한번 보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짜신다면은 말씀주세요 정상수님 음. 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아 되게 이쁘네 근데 진짜 셉첸 침투랑 블리트 조콜 덕배 이렇게 딱 하고 방송은 저 맨날 켜요 음. 방송은 저 맨날 키기 때문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